빵꾸 칠게요. 뭔 빵꾸... 아이고, 그 빵꾸는 안 나오지. 인양바나 빵꾸 개념이 그렇게 없어서 못칠라구 저, 저거, 저거... 대충 됐잖아요. 저 손꾸락을 확 그냥... 고 쯔거도 이기는 치기 싫고... 이걸 치고 싶은데... 기스 빼기가 민감하고... 냅다 두껍게! 밀어서 쳐보자 너무 두꺼웠습니다 사장님 들어와 앉으세요 이야? 오늘 땅구 진짜 마음에 든다 전생에 내가 뭔제를 지었길래 판판이 공이 이 모양이래 공 하나 가지고 무슨 전생까지 가냐 이럴 때는 적당히 치고 다음 공 노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이 알겠어요. 대충 치고 쫑 보고 안 맞으면 디펜스로 갈게요. 그래, 대충 치고 쫑도 보고 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안 맞으면 내공좀 열어도 뭐라 이거 될것 같은 느낌. 헐. 역시 마음을 비우니까 당구가 되네. 이히히히히. 겸 음? 오케이 어... good bye c h i l l i n l l The c e r o r e n I'm s o r oh my god <laughs> 오 마이 갓, 브라보.